지금 기존에 이런 멘토링이라든지 코칭 사업을 하고 있고 학교에 가서 지금 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거기는 교육원을 지금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시스템은 교육원을 만들어 갖고 일부러 거기서 먼저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한 달밖에 안돼 갖고 이론을 내가 교육원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진도는 이것보다 더 늦어. 기초교육만 지금 계속 해왔어요. <웃음> 지난주에 오음주기 나갔다고. 요 이제 처음으로 이제 오음주기 그림 그린 거야. 네, 네, 그래서 나중에 하면 이게 더, 이 속도는, 공부하는 속도는 이게 더 빨라. 네. 거기는 만약에 그러면 이 강사 교육을 준비를 해 나가야 되고, 교재를 만들어야 되고, 나중에 시험 문제를 만들고, 그것을 위해서 저 심리 테스트 도입하고 이런 게 우리는 바로 돈 버는 것부터 먼저 해야 되나. 배가 고프면 안돼 있겠네. 가서 뭐 음. 허리 다 붙어 보면 안 되네. 자, 그러면 이까지는 우리가 했다 자, 이제 힐링센터는 이 브레미션인데 애기들이 우리는 이 두뇌가 있지지만은 나중에 공부를 하게 되면 한쪽엔 재능이고 한쪽엔 즉성이고 한쪽은 우리는 본성이고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학생들이 무조건 엄마가 공부만 해라 한다고 공부하겠나? 그죠 지금 학교, 지금 교육의 수준이 어떤 수준이냐면, 엄마들은 학원에 보내면, 야간에 학원에 보내고 이게 되면 공부 잘할것 같지. 학원 가서 자고 있지. 피곤하니까 또 학교 가서 또 자고, 잉 응? 엄마가 지금 학교 가서 자게 만들고, 학원 가서 자게 만들고, 그래 놓고 시험 성적 안 온다고 돈만 주나 놓고 맨날 자식들하고 트러블 시길는그 자식들이, 딸아들이 또 소심하고 이런, 여자 아이들은 막 뛰어내리는 게왜사잖아 그것이 엄마가 만들 잘못 만드는 거야. 공부를 잘할수 있는 아는 공부 쪽으로 믿어야 되고 그 재능이 있는 아들은 재능 쪽으로 믿어야 되고 예술이 뛰어난 사람은 예술에 집중력을 키워갖고 그것을 잘하듯 이제 무조건 이것 자 여러분들이 이런 말이 돼요. 국민학교 다닐 때 엄마가 하는 말. 자기 자식들은 전부 다 똑똑한 한 명도 자기 자식이 안 똑똑한 사람 한 명도 없다. 전부 다 1등이야 왜? 학교에서 전부 다 100점짜리 시험 문제만 주고 전부 다 100점 해갖고 통지서 주니까 그럼 이제 중학교 가면 어떻게 해? 성적이 이만큼 차이나지 그러면 중학교 1등은 고등학교 가면 몇등일까한 10등, 20등밖에 안 된다 특출하는 빼놓고 그죠? 그러면 엄마가 거기서 착각하고 있는 거야 처음에 국민학교 다닐 때 애들 공부 잘하라고 선생님이 전략적으로 하는 거야 그거는 쉬운 쉬운 문제 내서 고부 100점짜리 주는 거야 그러면 애들 공부 잘할 거 그건 아주 교육법은 좋은 방법이야 그런데 엄마가 이것을 착각해 보는 거야 그것이 진짜 잘 머리가 좋아갖고 잘하는 건줄 알고 이렇게 착각해 본다 이 말이야 그것이 엄마 교육이 지금 잘못된 거야 그래서 엄마 교육도 잘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 애가 공부를 잘하려고 하면 누구말따라 기억력을 높여주든지, 연산력을 높여주든지, 이런 판단력을 높여주든지, 분석력을 높여주든지, 이런 훈련을 시켜야 되는 거야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것을 하는 거야 이거는 내가 지금 다 설명하려니까 너무 길을 부아고 나중에 이 분야가 나오면 다시 또 하자 자 여기서 우리는 두뇌개발 두뇌창조 두뇌목표 설정 이런 것이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하게 되면 이브레미션 수능법은 명상으로 시작을 하게 되게 되면 게되 우리는 과거 이행도 가능하고 현재 우리는 심리도 가능하고 미래 이행도 가능하다 이렇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이러한 논리와 이론과 현실은 전 세계에서 이것밖에 없다 자각으로로 이행은 우리는 어떻게 어떤 것을 각으로 이행을 할까 우리는 인간의 심리든 지식이든 모든 행동이든 어디서부터 시작할까 이 머리 있요 머리 두뇌다 두뇌 그죠 자이 두뇌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해가 결함이 있다 장애가 있다 한 가지만 우리가 한번 보자요 우리는 어떻게 이 두뇌는 심리에는 크게 이렇게 세 분류가 있어요. 자, 하나는 내면 심리가 있고, 우리는 하나의 습성 심리가 있고, 우리는 이런 행동 심리가 있는데. 자, 지금 우리가 엄마, 선생님이 보기에 야인은 성질이 너무 개파한 행동이. 그래서 그러면 심리적 장애라고 생각할 사람이 대부분이다. 그죠? 야가 조금함께에서 보면 보통 아들보다 유달리 별라고, 유달리 사건도 마치고 사고도 치고 이란다. 야는 심리적으로 뭐 불안증이 되든, 심리 장애가 되든, 응? 행동이 가격하든자우지어이수준이못 됐다고 생각할 거잖아요. 그치? 근데 그게 틀린 거야. 자, 예를 들어 보자. 이 두뇌 속에서 나중에 하겠지만은, 타고난, 타고난 특성이, 누구 말 따나, 타고난 특성이 순한 사람이 있고, 이 개팍한 사람이 있다고 가정하네 보자. 지금 이들의 행동은 전부 다 개팍하다. 자, 이런 아이가 이렇게 됐을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 이거는 심리적 장애다. 그죠? 당연히 순한 아이인데 어떻게 상황이 변해가지고, 어 뭐가 잘못되고, 뭐가 잘못돼 갖고 지금 개팍하니까 이 장애다. 이 말이야. 아니면 결함이고. 그런데 원래 타고난 것이 개파가 있는데 지금 행동이 개파가 면 이거 장애일까? 아 지금 아주 정상적인 거야. 이것을 몽땅 우리가 장애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거다. 이것을 우리는 풀어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심리학이 전부 다 그만. 이런 말해서는안 되겠고. 자시 아, <웃음> 그렇다. 아무런 대나 놓고 그거는 이거 부모의 아니면 학교 선생님들의 이런 주관적인 입장에서 봐서 문제가 있는 것이지 그 애는 아주 정상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아이만 우리는 이렇게 행동장애로 인해서 우리가 교정하고 힐링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이런 아이는 뭐 교정할 게뭐 있나? 타고난 게 그러는데 그것을 교정한다고 해야 되겠나? 어떻게 교정할까? 이거는 우리는 트레이닝을 시켜야 돼 자제력과. 그렇게 습성을 시켜가지고 이것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심리, 이거 치료법이다 이 치료법이다, 이말이요 그러면 지금은 이론이 완전히 막 이상한 쪽이야. 막 철미나 심리학이나 막 사주나 막 그게, 그기다 그냥 가서 막 맞으면 그만이고, 안 맞으면 땡이고, 요 뭐. 이래갖고 우리 심리, 가게학문적으로 발전을 못 하는 거야. 그래 여러분들은 절대 그럴 수는 안 된다. 그래서 이런 거 하지 마. 이것이 원래 두뇌에서 나온 거야. 자, 그러면 우리는 한번 자. 이것을 개팍에서 개팍한 거, 이거는 문제가 안 되는 거다. 원래 정상적인 아이가 직급 문제가 생겼다. 우울증이 생겼다. 자폐증이 생겼다. 대인기피증이 생겼다.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아이한테는 분명히 원인과 이유가 있었겠지, 그죠 원인과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것을 찾아내지 못하면, 우리가 이 아이들 치료를 할수 있는 방법이 있겠나? 없겠죠. 아, 감기약인데, 아까 전기 주고, 뭐, 소화제 주고 해갖고 낫겠나? 소화불량일 소화 때는 감기약 주고 이래갖고 낫겠나? 안 낫는데, 이 말이야. 그러면, 야가 심리적인 장애가 있으면, 무엇 때문에 장애인지를 우리는 봐요. 그런데 지금 자살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전부 다 어떻게, 해? 진단이 어떻게, 해? 전부 다 우울증이야. 우울증, 솔직히 말해서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이, 이찐 일일 자신 있는 사람 몇명 있겠나? 정상적으로. 일종의 사람 진짜 이 처박기 갖고 깜짝 뭐든지 불안하고 혼자서 있는 거야 근데 이거 뭐 어떤 일리겠노 겁이 나서 어리일겠나 그것이 좀 크지 말이야 이 말이야 근데 무조건 우울증이라해 본다 이 말이야 답이 없으니까 그냥 막 니도 다먹고 나도 다먹고 그러니까 그냥 그냥 <웃음> <웃음> <웃음> 그러면 뭐 아무도 답이 없으니까 그렇게 진단해 놓면뭐 의사도 책임 없고 누구도 책임 없는 거야 전부 다 우울증이다 이 말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그러면 아들막 잘못된 아들은 귀신 붙은 아들은 떼내고그렸지선진교포함뛰내리고 그래서 지금 자살률이 우리나라가 최고 많은 거야 우리나라는 지금 정신적으로 문제가 엄청나게 많은 나라야 지금 우리나라는 밥먹는 데는 선진국인지 모른다 그러나 이 두뇌와 정신이 꽝이야 지금 말해봐 사회 곳곳이 다 그렇다 오늘 우리가 아시아 뭐 선진국 속에서 아시아 나라에서 부패지수가 47이란다 얼마나 우리는 선진국수으로 이렇게 배열했는데 아시아 나라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47등이라 하는 것은 우리나라는 완전히 꽝이라는 것이다 부패지수가 처음부터 끝까지 막 부패가 막이 말이 되나 우리는 밥만 잘 먹고 있는 거야 그렇게 누구는 정신이 나갔든 말든 되지만 되라 그데이? 묻기만묻고막 그냥 말만 들으라 하는 이거 나라이 꼴이 아니다 이말이야 정신적으로 이거 완전히 이 열광 속에서 우리는 우리나라 민족이 민족성이 없어요 지금 큰일이야 이거 이 교육을 인생교육을 잘 해야 되는 거야 이거. 그러면 이것이 원인이 된 것은 이유를 찾아야 될거야 어떻게 찾을 거고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여러분들 심리 테스트하게아이큐 테스트 해봤죠 자 이렇게 테스트 쭉 이렇게 하면 돼 내인데 나쁜 거 진짜 나쁘다고 체크한 사람 손안 들어 봐라 내 인데 불리하고 나쁜거는 절대로 나쁘다고 체크한 사람 안 한다 이 말이야 중간중간 중간. 나쁘면 중간이고 좋으면 좋다고 치는 거야 그거 갖고 무슨 테스트 하겠뭐내손질 개판해서 치하고 개판하고 체크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 말이야. 중간쯤 되는 거야 전부 다 그렇게 처음부터 견도, 견도다 이 말이야 전부 터 거짓말이다 이말이야 거짓말 갖고 그의 이 뭐, 확률이 60% 맞고 70% 맞고 이런다 이말이야 통계학적으로 60% 70% 많은 사람들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것보다 더풀 수는 없다 <웃음> 내가 강자인 거에 얘기해 줄까 여러분들도 했지만 60% 맞추면 나 놓고 70% 맞추면 우리는 뭘 했어요 7%를 했지 80% 맞추면 8%를 했다 그치 일하잖아. 7 풀이 8 풀이 있잖아 60% 맞추면 우리는 뭐랄까 병신육갑 하는거다 50% 맞추면 이거는 분수도 안되는 거야 푼수축에도 <웃음> 안 들어가는 거야 그러기 그러니까 순또라이돼이말이 그치? 그러면 <웃음> 이 처음부터 푼수 <품수도> 돼갖고 되겠나 <웃음> 우리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람이 지금 장애라고 생각하고, 우울증이라고 생각하고, 이 이유와 원인을 찾아야 되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 보자. 지금, 응? 애기들이, 큰 한, 성장했다고 가정해 보자. 최대 우울증이 막 걸려있어. 그럼 이 애가, 무엇 뭐 때문에 우울증이 걸려있는지를 우린 찾아야 되잖아. 지금 우울증이라 하는 것 같고 하는 게아니라이 말이야. 이거는 고치지는 게 아니야. 그게 만들에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의식 두뇌 속에, 이의식 속에, 잠재적으로 남아있게 때문에. 그 잘못된 의식 때문에, 누구말따나, 부모가 어릴 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부모가 계속 삶하고 몸기 펴고 이러면, 이안어찌 되겠노? 공포에 질리든지, 아니면 지도 똑같은 형태로 할게 되겠다. 방에 가서 움을 하든지, 아니면 뭐, 자기 지심이 걸리갖고 우울증이 걸리갖고 이렇게 있든지, 이렇게 될거이 말이야. 그런데 이것을 찾아내야 되는 이것을 찾아내려면 우리는 어디 가야 되냐? 우리 이 두뇌를 만져야 되는 거야, 두뇌를. 그러면 과거에 5년 전인지 10년 전인지도 모르는 이 두뇌에 기억하고 있는 이 어식을, 잠재 어식을, 잠재 어식 중에서 얘가 이유와 원인이 여기 들어있는 거야. 그러면 10년 전에, 5년 전에, 10년 전에, 20년 전에 있는 것을 우리는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찾을까? 내 두뇌를 거꾸로 돌려야 되는 거야. 그지필름 필름을 거꾸로 돌려야 그럼 우리는 이 잠재 의식을 찾으러 우리는 각오의 여행이 필요한 거야. 아니? 그렇지. 그리고 그것을 찾게 되게 되면 바꾸치기 해야 되는 거야. 그 잘못된 의식을 바꾸치기. 그데 잘못된 의식을 뭐 좋은 걸로 바꾸치기 절대로 안 된다. 자 예를 들게 되게 되면 자 부모 둘이가 자막 맨날 삶하고 몽둥이 갖고 칼 갖고 둘이서 부모들이 삶했다고 가정해보자 이런 잘못된 기억이 내가 지금 이런 상태로 바뀌었다고 했으면 이 의식은 우리가 그냥 니네 좋다 해갖고 바뀌는 게 아니야 그러면 자기 의식 속에 남아있는 아, 부모가 처음에 했을 때 아주 사이가 좋은 의식을 다시 끄집어내야 돼 이것도 찾아내야 되지만 이것을 찾아야 돼 그러면 이것을 찾아가지고 이것과 교체를 해내는 거야. 이건 빼내고. 그래야만 이 우울증이라든지 잠재이식으로부터 우리는 탈피하는 거야. 아니? 이 기술이 우리는 이 버렛 미션이라는 거다. 이것이 우리는 각으로 이행이다. 각으로 이행이다. 그렇게 우리 두뇌 속에서 내가 어떻게 넘어지고 각으로 갈수 있겠노? 그 사람이 이 두뇌 속에 남아있는 의식, 잠재의 식 속에서 우리는 각으로찾아나가서 찾아나가는 방법을 선택하는 거야. 그렇게 체면 끈다고 해서 체면 수사가 하는, 체면 수사가 해봐라. 내가 체면 안 걸린다고 정신 바짝 차리고 있으면 절대 안 걸린다, 이 말이야. 그거 걸릴 이유가 없잖아. 음. 체면 뭐, 니는 이거, 어, 그, 그 사람 따라 한다. 그사람 대부분 다 신발이 걸려있을 거야, 이 말이야. 지금 뭐고, 무슨 나타났노? 거기서 뭐가 생기노? 이런 식으로 한다, 이 말이야. 그거가 무슨 참지인식이냐, 이 말이야. 맞나요? 확실히 얘기했어 <웃음> 뭐가 나타났니? 어떤 색깔이니? 뭐하고 있니? 그러면 지 생각대로 막 상상의 나래를 펴는거야 자제자 유도하면 네. 것도 나올 수도 있고 아주 부정적으로는 볼수 없고 <웃음> 어. <웃음> 자가 그래 그럼 거기까지만 하자 <웃음> 거기까지만 하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체면 수사를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자기가 스스로 체면을 그려야 돼요 이것이 바로 자가 체면이라는 것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상담사들은 어떻게 체면만 딱 그려놔놓고 여기서 어떻게 자기가 이 잠재의식을 추출할 수 있도록 옆에서 지키만 보는 거예요. 어떤 말, 어떤 행동을 해갖고 거기서 찾아내는 거야. 우리가 체면을 그러면 안 되지. 그거는 사꾸라지 자기가 스스로 체면의 잠재의식으로 인해서 활동하는 행동, 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풀어야 되는 것이 체면. 우리가 하는 상담사들이. 최민수사대 할 일이야. 지가 그런 게아니된 말이야. 나는 안할 것인데, 이 말을 지금 뭐가 보이나, 별이 보이나, 별나라 탈나라. 에이씨,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게 귀신 장난하는 거지. 도깨비 장난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지키만 보는 거야. 그래서 벌써 그 하두는 어떻게 그 사람이 잠재의 식에서막 자기 혼자서 잠재의 식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행동으로 이런 것을 보여줄 수도 관찰만 하는 거야. 그 관찰로 인해서 우리는 풀어내는 것이지 얘는 지금 옆에서 앉아 갖고 뭘 한다는 말이고 거기서 장난치는 거다 이거 귀신 장난치는 거다 이거. 그럼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 이거. 자 이것이 자이 각오로 유행이다 이거. 현재 심리는 우리가 심리 도구를 이용해서 어떤 방법을 찾으 심리 도구는 다양하잖아 이거. 미술 심리도 있고, 그림 심리도 있고, 음악 심리도 있고, 심리 테스트도 있고, 타로 가도 있고, 뭐, 없는 것도 다 있단 말이야. 심리, 도 지금까지 심리학은 이것을 찾아내기 위한 도구 이론을 들막 펼쳐져. 지금 한 것이 심리학은 이것밖에 없는 거야. 이거 하고 뒤에 있는 건 없는 거야. 그렇게래 그러니까 인간이 내면도 풀지도 못했고, 이것만 하고 있는 거야. 지금까지 지금 계속, 그래서 전부 다 품수만 되는 거야. 병신 육갑질 하든지, 칠프이질 하든지, 팔프이질 하든지, 이것만 하고 있는 거야어 맨날 이 집만 하고 있는 거야. 통계, 인간에게 똑같은 사람들이 엄마나 많은데, 그 통계 갖고 되겠나, 그지?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미래여행이다. 미래여행은 어떨까? 내가 미래로 가 있는 거야, 이? 미래로 가는 거야. 그럼 미래로 어떨까? 할까? 우리 두뇌만 미래로 가는 거야. 이것이 우리는 두뇌 목표 설정이라는 거다. 아기들을 진로 상담해되는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게. 자, 그러면, 자, 미래여행을 한가 본다. 우리는 미래여행은 원인과 이유를 찾는 게 아니라 이것은 바로 두뇌 목표 설정이라는 거다. 자 여기서 우리는 태어난 아이가 이렇게 태어났다 그러면 엄마가 바라는 것이 있을 것이고 아빠가 바라는 것이 있고 지가 타고난 것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제 그러나 지금적으로 평균적으로 따지게 되면 부모의 가업 누구 말 때나 아빠가 어사면 어사의 길을 선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이? 아빠가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의 길을 가야 되고 법관이 되게 되면 법관의 길을 가려고 이게 하는 것이 거의 50%가 넘을지도 몰라. 그지 그러면, 예를 들면, 이 아이가 비록, 어떻게, 머리는 좀 둔하든지, 그지좀 낫다고 치더라도, 좋다고 하더라도, 좋은 사람이 농지 치는 것이나 나쁜 것이 노력하는 것이나 똑같은 거야. 그렇잖아. 자, 그러면 이 아이가, 만일 목표가 어사라고 하네, 보자. 그럼이 아이가 다섯 살이면, 어사가 되기는 30년이다. 그죠? 30년 뒤에 어사라는 목표를 머릿속에 주입을 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미래예요. 30년 뒤로 보내보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이아이가 브레미션 수련을 하면서 나는 30년 뒤에, 25년이네, 30년이네. 30년이다. 그죠? 30년 뒤에 어사라고 이 목표 설정이 딱 되어 있는 거야. 그걸놓고 세부 목표 설정을 하는 거야. 자, 국민학교 가서는 내 1등을 해야 되고, 중학교 가서는 최소한 2등을 해야 되고, 고등학교 가서는 최소한 정규에서 3등을 해야 된다. 그리고 20살이 되게 되면 나는 어대를 가야 된다. 어대에 가갖고 어떻게 했구나, 군의관을 요 목표 설정을 딱 정해놔 놓고, 훈련을 훈련을 시키고 두뇌를. 그러면 어떻게? 내가 15살이 됐다. 나 1등 해야 된다. 그제? 1등 해야 되면 어떻게 친구하고 막 놀다가도 이 머릿속에 내가 1등을 해야 되겠다 하니까 노는 것을 딱 깨고 치는 공부로 가는 거야. 30년 뒤에 목표가 뭐가? 어사기 때문에. 어사를 향해서 가는 거야. 이것이 미래의 영역이요 내가 가는 게 아니죠. 내가 어떻게, 해. 여러분들이 미표 돼갖고 여러분들 가겠나? 못 간단 다 말이야. 이 애들은 이 두뇌의 목표들을 챙기고 그 길을 갈수 있도록 만드는 거야. 우리는 어떻게 과거 로 유행은 옛날 각의 잠재의식을 끄집어내는 것이고 미래의 유행은 이 아이가 머리가 그쪽으로 발달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거야. 그럼 그 길로 가는 거야. 이? 친구하고 놀고 싶어도 어떻게 해? 못 노는 거야. 불어내서 못 노는 거야. 지금 일등 해야 되니까. 그렇죠. 이런 훈련을 엄마하고 같이 하는 거야. 자식이 혼자서 못하니까 이것이 바로 엄마 멘토링 우리는 명상법이라는 거다. 그래서 엄마 교육이 필요한 거다 예? 세뇌, 세뇌교육. 그래, 세뇌교육일 세뇌. 어, 세뇌 수도 있지. 이거는 세뇌교육이 두뇌를 목표를 딱 정해놔놓고 그게 자기가 맞춰서 가도록 하는 거야 그래서 엄마가 그 목표, 두뇌 목표 설정, 그 세뇌교육 때는 마찬가지. 세뇌교육이 그런다 이 말이야. 아네가 죽으면 하느님 하는 따지면 안되겠고 네가 죽으면 어떻게? 아이씨 이게 말하라 이렇그그렇 자, 네저 전부 다 하자 천당이고 옥황상제고 우리가 어, 극락이고 이? 이렇게 가려면 네가 지금 열심히 하고 돈도 열심히 갖다 내고 1일조도 열심히 내고 또 기도하게 돈 갖다 내야만이 그거 간다 이렇게 세녀를 쓰키면 어떻게 안 가져줄 수가 없잖아 그래서 지금 계속 갖다 주는 거야 그게 세녀를 말이야 근데 우리 세뇌를 어떻게 시키느냐 애들인데 그 목표를 설정해 놓고 세뇌 시키는 거야 이쪽이 세뇌다 방법이 세뇌는 나쁜 것이고 이거는 우리는 두뇌를 개발하는 거야 <웃음> 자 그래서 우리는 목표는 요렇게 설정해 놓고 야가 어떻게 기억력이 좀 떨어지게 되면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집중력을 키우는 거야 목표를 설정해 놓고 거기에 모자란 분을 우리는 노력을 해 갖고 수련을 해 가지고 채워 넣는 거야 자, 예를 들게 되면 학교 가고 산만하다, 이 말이야. 그지 산만하면 어떻게? 공부를 잘하라고 하면 집중력이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이 산만한 것을 안정적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가 엄마 멘토링이다. 이것을 우리는 가르치는 거야. 얼마나 대단한 거야. 재밌지 않겠어요? 입만 쫙 불리고 있으면 안 되고. <웃음> 반응을 해야 되는 반응을. 재밌을 것인가, 안 재밌을 것인가. 돈이 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러면 우리는 이 목표 설정을 할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 이것이 바로 우리는 힐링 레포트가 필요한 거야. 이 아이의 미래는 무엇으로 갔으면 좋겠다? 적성에 맞아야 야가 쉽게 갈 거잖아. 안 맞는 것을 가라고 하면 억지로 보내려고 하면 이거 안 되거든. 그거는 목표 설정이 잘못된 거야. 이 아이가 어떻게? 어서라 하게 되면 목표를 어서로딱 정해놓고 하고 검사판사라고 하게 되면, 검사판사를 목표로 정해놓고 공부를 그렇게 시켜가는 거야. 그런데 검사판사가 되어는데저 공장에서 경영해라 하면 되겠나?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 목표 설정 아무리 해봐도 이 목표 설정이 잘못된 거야. 그러면 이 힐링 레포트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할지 모르겠지. 그러면 힐링 레포트가 돈 되겠나, 안 되겠나? 돈 되겠나, 안 되겠나요? 되겠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거는 정말로 거그 부가가치의 상품이기 때문에 우리는 엄청난 돈을 받고 조금만 하자는 거다 말 받으면 못하니까 <웃음> 해줄 수가 없는 능력이 없으니까 아무리 큰 회사가 돼도 이것을 다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못해준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돈 정말로 거기에 보낼 수 있는 사람만 하자는 거다 잔잔한 돈 받지 말고 왕창 큰돈 받자 세금 왕창 내고 우리가 세금을 또 많이 내주야 나라도 좀잘 돌아갈까 아이가 지금 새로운 거 없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 왕창 받아고 세금을 주자는 거지자예을들게 되면 우리가 많이 보험을 한다고 하네 보자 만원짜리 10개 하면 10만원이다 그렇지? 10만원짜리 한개 하기 쉽겠나 만원짜리 10개 하기 쉽겠나 우리 마케팅 할때 만 원짜리 열개 하게 겠나 10만 원짜리 한개 하게 겠나 그렇지. 사람 만나는 것은 단 이게 하더라도 시간은 똑같이 소모되는 거야. 그러면 10만 원낼수 있는 사람이 찾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만나서 내가 하는 노력의 부가가치는 한사람인데 가는 게 적은. 그래서 이 100만 원짜리 받지 말고 전부 다 300만, 원, 500만 원짜리만 받아라. 이지, 노력은 똑같아진 것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할수 있는 그렇게 문화 사람들은 자꾸 우리가 이뭐 차이를 두면 안 되지만은 그거는 집단 엄마 멘토링으로 돈이 없는 사람은 집단 멘토링으로 상담을 해주 갖고 그렇게 멘토링하게 만들고 돈 있는 사람은 돈 가져오라는 거다. 있는 사람인데 돈을 받아야지 없는 사람인데 무슨 돈을 받나? 없는데 그건도와주듯사람인데 그때 그런 사람들은 멘토링을 하자 집단. 엄마를 집단으로 불러갖고, 개별적으로 학생들 풀어갖고, 멘토링을 해주고. 그렇지 그렇게 해주고. 있는 사람은 네 오, 오지도 잘안할 것이고, 체민이 있어갖고, 같이 안 올릴 거나 말이야. 그렇게 니는 돈만 갖고 오래, 그렇지 그렇게 체험집 딱, 아주 깔끔하게 해갖고, 잘 갖다 대령하겠다는 거지. 그래 놓고 우리는 어떻게, 이 두뇌 목표 설정과, 이, 이렇게 우리가 개조를 해나가 두뇌를 개조를 해나가는 거야. 이런 건아니고개 제조해라 하면 많아 우리+ 나 우리+ 우리 저 지금 박 대통령도 창조경제 말은참 좋아해 새로운 창조해 갖고 되는데 아 어떻게 하는 것이 창조인지 가르쳐줘야 될거 아니가 아 그럼 안 되고 아 그렇긴 해이 방법이 없는 거야 창조경제가 뭔지를 가르쳐줘야 되는데 일반 사람이 창조경제 하면 뭐 탑이 있나 장사하는 게이 창조경제로 장사가 되겠나. 근데 우리는 이 답을 다 갖고 있다는 거다. 완벽하게 답을 갖고. 맞지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힐링 레포트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돈이 없는 사람들은 우리 봉사하는 측면에서 멘토링을 한다. 집단 상담을 해가지고 멘토링을 해가지고 그렇게 갈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는 사람은 안올 거란 말이야. 같이만 뭐 오면 안 오는데 누구만 식당에 보게 되면 있는 사람들은, 그지, 저끼리 몰라서 숨어갖고 물라지 여기까지 안 온다, 며 같이 모여갖고, 안 하거든. 그럴 때는 저거는 어떻게, 돈으로 배팅해라는 거야 그지, 그 사람인데 받아갖고, 있으면 살고. 많은 사람들은 또 도와주기도 하고. 그게 우리의 상감의 기본 아니가? 없는 사람인데 가오라 하면 어떻게 가볼오고 없는데. 그렇죠. 그러면 이 힐링 레포터의 가치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 우리 조금은 안 받는데 했다 이만돈 아니면 절대 받지 마세요. 해줄 사람도 없고. <웃음> 자 그럼 둘이 조금씩 있다가자.